다 설치를 했고 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 들어왔는데 진짜 <웃음> 어 진짜 이 온도 차이가 어마, 어마어마합니다 이 잠바도 먹고 싶어요 정말 좋긴 저아 어, 뭔가 조, 좋아요 저의 공간이 너무 더워서 좀들어가겠습니다 저의 그 오늘 그 라면 끓여먹는게 저의 오늘 주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프로필을 안갖고왔어 엄청나게 불어네네 라면은 안갖고왔지만 낚시가 안될텐 나와서 이렇게 커피 한잔하고 숨만삼 쉬고 고기가 안 잡히니까 이 텐트의 장점. 어, 이 텐트는 원썰라지라고 하는 오토에서 어터, 오토, 어럴, 어들, 어럴에서 나온 텐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이 엄청 많아요. 보통 문이 위에 있거나 있건데 여기는 좀 밑으로 낮게 와있어요. 벤틀레이션이벤틀레이션이 하나, 저기 둘, 그리고 만약에 프로테인 20파운드 프로페인을 갖고 오신 분들, 이쪽 호수로 밖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랏 홀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기다 잘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아. 고기를 잡다 못 잡다. 내려놓고, 마는 것도 못 먹고 말이야. 마는 것도 못 먹게 생겼어. 살짝 배고픈데. 아 날씨는 정말 좋네요 아, 저 정도까지 갔었어야 됐나 지금 조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를 세팅을 해놨는데 한번 봅시다 어, 아마도 여기에 반응이 먼저 왔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 소리가 소리 질러요 놓쳤나 봐 놓치면 다음 기회가 있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보기 운다. 아, 얘는 뭐, 아예 뭐. 계속 뜨거운 물로 먹네. 쉬이, 본격적으로 해봐. 쉬이. 저쪽에도 한번 자리를 잡았는데, 음, 밖에는 싸, 싸능 합니다. 근데 햇빛이 참 좋네요. 고기들이 있긴 있는데. 쳐. 어. 다시 내려가. 야! 먹어줘, 제발. 다시 올라와. 그렇지. 아. 아, 다시 내려가고 있어. 야. 아. 되게 긴장되네요. 그렇지, 올라와. 또 올라와. 올라와. 그래. 아,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아하. 관심을 보이긴 했습니다. 지금 고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밑에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물진 않아요. 예. 저 보이시죠? 따라오면. 뭐가 문제니? 아, 고기 있어. 있어요. 고기 있어요. 짜쟁이들이 있어요. 짜쟁이들이 있어. 저기도 퍼치. 퍼치 두 마리, 세 마리 있네. 우리 한번 힘을 모아봐요. 힘을 모아봐요. 오늘도 좋은 시간을 주시고 고기는 안 주시고 요놈을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까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마지막 총알입니다. 김사장. 어? 고기는 했는데 제가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집으로 가서 밥을 좀 먹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 텐트가 잘 이제 접혀질지. 생각보다 텐트 접는 것도 쉽고 네.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나올때는 괜찮은 방법을 알아내서 나와야 될것 같아요 또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꼭 다들 웃을 수 있는 날이 올수 있도록 예,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